미국에서는 미아타라는 이름으로 수출되며 일본 현지에서는 마츠다 로드스터라는 이름으로 출시되는 모델입니다 시동을 끄고 수분 후 엔진오일 상태 및 레벨을 확인합니다 국내 수입 후 교환을 한번 진행한 차량이라고 하는데요 상태는 양호하며 레벨은 과다네요 에어클리너를 교체합니다 교체는 매우 간단한 편입니다 에어를 이용한 잔유 제거를 위해 에어 어댑터를 장착 후 마스킹을 해 호스를 고정시켜 주고요 하단 알루미늄 커버를 제거합니다 필터는 삼성 제품이 껴져 있네요 나사산 피치나 구경이 동일해서 장착이 가능하겠지만 가급적 차량에 맞는 필터를 사용하는 게 좋겠죠 오일 필터 먼저 제거합니다 엔진 오일을 배출하고요 입으로 부는 정도의 세기로 에어를 세팅해 잔유를 배출합니다 신품 필터 오링에 신유를 발라준 후 손으로 돌려 가이결합니다 드레인 블로그 와셔를 교체합니다 좌측은 신품, 우측은 코품의 모습입니다 재사용 시 미세노유를 발생시킬 수 있는 만큼 꼭 교체해줘야 하죠 플러그를 손으로 돌려준 후 토크렌치를 이용해 규정 토크로 체결합니다 오일 필터도 토크 체결하고요 MX5에서 배출된 엔진오일의 모습입니다 준비한 오일은 쉘 힐릭스 울트라 SM플러스 0W20입니다 스카이 액티브 G 엔진은 선택권이 다양한 편인데요. 차량이 운용되는 국가나 운행 환경에 따라 제조사 추천전도인 0w20부터 5w20 성공 스펙의 API SM 이상 규격을 사용하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. 차주분의 주행 성향 및 계절적인 요인에 따라 해당 오일로 준비했습니다. 시동을 걸어 유온을 올려준 후 시동을 끄고 수분 후엔진오일 레벨을 확인합니다. 정확히 맥스에 세팅되었습니다. 다시 시동을 걸고 작업 부위를 확인합니다 필터 플러그 모두 깨끗하네요